진행을 맡게 된 꾸지언니의 임수란입니다. 어우! 민망한데요 형식적이에요. 하게 되면 잘하겠죠. 네? 아, 아. 어우! 죄송한데? <웃음> 난 전화번호 처음으로 어요 진짜. <웃음> 아우 교체야. 교체 교체. 친해지면 뭐 DC 해주시나요? 이런 거에요인사없는 <웃음> <웃음> <웃음> 지저분한 여자 아닙니다. 얼마나 쿨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라의 <웃음> 플라뷰티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행을 맡게 된 꾸지 언니의 임소라입니다. <웃음> <웃음> 어우, 민망한데요? <오> <웃음>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있거든요. 어, 괜찮아요. 나도 빰 논하는 게임도 있어요. 좋습니다. 네. <웃음> <fazer> 자, <웃음> 다시죠 <시작. 그거지. 웃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행을 맡게된 올해 이제 7년 차 모델 뿌지 언니의 임소라입니다. 네. 안녕. <웃음> 처음이라 네, <괜찮아요>. 내가 어색해도 <웃음> 여러분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요 플라라 네. 플라 뷰티가 플라스틱 라운지랑 뷰티 음. 합성하더라고요. 음. 서울에 굉장히 소형외과들이 되게 많잖아요. 음. 근데 거기에도 알려지지 않은 음. 수은 명의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음. 그 명의분들을 찾아가서 음. 함께 인터뷰도 하고 퍼포먼스도 같이 음. 하게 되는 콘텐츠입니다 뭔가 외운 듯한 느낌요 <웃음> 제가 원래 약간 형식적이에요 <웃음> <웃음> 막상 이제 또 하게 되면 뭐잘 하겠죠 도처에 숨어 계시는 그 성형 및 뷰티 마스터드 네명인님들 사자 다니던 콘니츠가 근데 아마 푸지언이라고 그 했잖아요 푸지압이가 포지압. 네. 무슨 뜻이에요? 뭐제 <웃음> 입으로 솔직히 말씀드리기 민망하긴 한데요. 이게 이쁘지의 줄임말로 해서 포지 언니라고 민망하네요. 어, <웃음> 아, <웃음> 어, 원래 평소 에 어. 이런 얘기 잘못 해가지고. 어. 근데 좋습니다. 뭐 여전한 항상 이쁘지. 어. 만족합니다. 네, <웃음> 네. 저 얼마만 어. 불러요지지 네,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한 번만 해보세요. 뭐 어떻게 됐어 자, 갑니다. <웃음> 어, 어, <웃음>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다시 다시요. <하나>, <웃음> 아, <웃음> 자, 하나, 둘, 셋. 지지이 <웃음>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Just to suffer. <웃음> 잠시만요 어? 나왔나 저런 분 처음 뵀어 요오시지 않아 나불 네? 어, 우리 뿌지 언니 소라 양을 네. 그, 생각하는 성형과 피부 어떤 생각은 없으세 뭐 네, 우선 성형은요 네. 성형이 옛날에나 진짜 많이 숨기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성형은 자기 만족과 여유 있는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대중적으로 다가가야 될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부는 제가 이게 좀 자신이 있는 게,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래서 한 피부가에만 돈을 몇천 원정도 써서 <웃음> 피부 시술을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빠삭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웃음> <웃음> 왜 그러세요? <웃음> 아, 저도 <넌> 충요 <추경> <웃음> 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패 <웃음> 아 이쁘지. <웃음> <웃음> <뭐지? 웃음> 자 그러면 훈지 <웃음> 네. 언니가 생각하는 미인 형은 어떤? 제가 생각하는 미인은 약간 조화가 잘된 얼굴. 좋아, 네. 이게 네. 따로 떨어뜨려 놨을 때는 어 딱히 이쁜 아, 곳이 없는데 아, 이게 붙여놓으면 되게 조화가 잘되는 얼굴 이 있어요. 아, 저는 그 굉장히 네. 그런 얼굴들이 진짜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연예인과 유명인으로 재직을 한다면 어떤 아. 저는 아, 개인적으로 어. 배우분 중에 한고은 음. 님이 어.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되게 고전적인 미인이신데 어. 단아하면서 섹시하면서 음. 모든 걸 되게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 한국 분이셨는면 서양 쪽? 서양 쪽이요? 음. 제가 외국 분을 잘 모르긴 하는데 <웃음> 아그 영화가 뭐였지? 소맨이어요그 누죠? 음. <웃음> 아 누구지 모르겠네요. <웃음> 저는 오직 한국에서만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어. <웃음> 그러게요. 박필문이 <웃음> 아, <핀면이> 누구였죠? <웃음> 아 저희, 아, 저희 아이, 아이, 알면 아이, 대통령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만 알면 돼. 전혀 상관 없죠. 외국자 임수나 여기 같요 네. <영어로? 웃음> 오. 오오 오. 오, 오! 요즘에 여자도 그러고 남자도 그렇고 공통 관심이 진짜 성형과 뷰티잖아요 이번에 제가 찾아가게 되면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모든 분들이 예뻐질 수 있도록 응. 웃어! <웃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전형적인장이인어야 저녁적인... <웃음> <웃음> 되죠? 친해지면 뭐 DC 해주시나요? 막 이런 거예 <웃음> 하잖아요. 아, 그만가. 어떻게 보면 저도 한 마음 한 뜻이잖아요. 되게 궁금한 것도 많고 알아봐야될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해주셔서 하나 하나 알아갑시다. 네. 네. 제작진 우리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영인님들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간결하고 팩트 있게. 그리고 저 예쁘게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막아주실 수는 있어요 어우 그런 상관 없어요 저 그거 잘알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뭐해요 그거? <웃음> <웃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웃음> 어, 뭐예요? 어, 아 뭐해요? 이상한 질문 하지 마세요 이상한 질문 하지 마세요나 이런 거 무서운데? 아니요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술 충전을 해야 돼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주변에 있는 선후배 모델 다 합쳐가지고 네. 내가 제일 예쁘다. NO! n no? 네. 아, n no. 되는 거 맞아요? 뭐예요? 뭐 아무것도 안쟤요 거짓말 같은데? 저 제일 예쁘다 생각. <웃음> 나보다 예쁜 여자를 만나면 집에 가서 질투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웃음> 정답 진짜. <웃음> no. <웃음>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그렇게 막 지저분한 여자 아닙니다저 얼마나 풀한데요? <웃음> 잠을 못 자요. 본 <웃음> <고문 웃음> 즉시부터 그 여자의 단점을 찾으려 하죠. 안 <웃음> 아, 그만 가. 마지막으로 정말 손님만하할게요 네. 네. 우리 고인데 이거? 정답이정기공 그니까. <웃음> 더 이상 나는 왕자카다. 더 이상 나를 따라올 여자는 없다. 응? 아무 질문이라도 뽑아. <웃음> 그니까. 그럼 아, 뭐라고 교체요, 교체, 아, 교어 교체. <웃음> 자,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고칠 필요가 없다 완벽하다 오 어... 예스 왜왜 <웃음> 왜 그렇게 웃으세요 어. <웃음> 오어 <웃음> 기계 도와줘서 고마워 고마워줘서 고마워 줘서 고마워 오 제가 좀 방송을 안 해요 그죠 엄마 엄마 엄요 <웃음> 아니 근데 <이거> 재밌는데? <웃음>